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용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미니 무전기입니다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네 그런데 아마추어 무선통신을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이 제품은 중국산 쓰레기 무전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갖기 놀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무게 114g 아이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지만 최대 3kg까지 아, 3kg 안될 것 같은데 송신을 할수 있고 연결감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4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합니다 엄청 편하죠? 제품 구성은 배터리가 포함된 무전기 한대 USB 충전선, 클립, 스트랩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저와 비슷한 세대 남성분이라면 어렸을 때 무전기 한 번씩은 다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워키토키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승수신 거리가 운동장 끝에서 끝! 됐던 것 같아요 가지고 놀아 봤나요? 오빠들이랑 놀았어요 아 오빠들이 있으니까 남자의 세계를 아는구나 <웃음> 이 무전기는 주파수 대역이 448MHz인 생활 무전기입니다 생활 무전기 뭔지 아나요? 음, 아는... 저도 이번에 무전기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는 무선통신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음. 아무 장소에서나 마음대로 쓸 수가 없대요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 네. 알았어요. 생활무전기란 건 그런 자격증도 필요 없고 아무 곳에서나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무전기의 송수신 거리를 측정했는데요 저는 한 500m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빌딩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도시에서 1km 넘는 거리까지 송수신이 됩니다 아 장알물이 없으면 진짜 3km 될것 같아요 집에서도 집이 집에 아파트잖아요 집에다 한대 두고 동네에 있는 한 300m 떨어진 마트를 다녀왔어요 마트 안에서 송수신이 됩니다 오, 신기해요 그, 아파트 위에서 놀이터까지는 바로 될것 같아요 여기 지하 2층입니다 잘 들리나요? 어, 뭐,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신호등에 걸려있고요. 아마 이게 80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오바 조그만 게꽤 멀리서도 들리네요. 네 차량은 별지 않지만 목소리는 잘 들립니다. 예또 300m 정도 전진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오바 뭐라고요? 잘 들립니다. 지금은 1km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좀안 됐을 수도 있고 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산마루 쌈밥 어서반 뭐 이런 데고요. 일단 긴 길을 쭉 끝까지 와가지고 터널을 지나왔어요. 기억자로 꺾었죠? 우회전했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이거 1 k g 충분히 되네요. 네잘 오실게요. <웃음> 예. 저희가 출시하는 제품은 중국 오리지널과 무엇이 다를까요? 저희 공장과 가격 협상은 실패했어요. 한꺼번에 1000대 이상 구매하려는데 1000대는 자신 없고 100대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살짝 비쌉니다. 그리고 알리 가격은 이렇게 환율 오르 올라가기 전에 책정된 거예요. 지금 환율 말도 안 되죠. 알리보다 싸게 팔순 없어요. 환율 때문에라도. 나중에 환율 내려가면 그땐 제품 가격 인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반품 교환 AS를 한국에서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른 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각 국가마다 이 생활무전기는 채널1의 맵, 채널2의 맵 주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은 당연히 중국 생활무전기 채널 주파수로 맞춰져 있어요 이거 그대로 구입하시면 한국 무전기랑은 호환이 안됩니다 물론 두대 구입하시면 두대는 호환이 돼요 자 저희는, 저희는 이 미니 무전기 주파수를 채널 1부터 20까지죠 한국 생활무전기 주파수에 맞췄습니다 무전기 한대만 구입하셔도요 한국에서 구매한 다른 무전기와 호환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무전기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 레저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랑 놀때 동호회 갔는데 오리지널 제품 중국산 주파수로 설정된 제품은 그분들과 통신이 안됩니다. 채널을 맞춰줘요. 저희는 한국생활무전기 주파수로 채널을 바꿨기 때문에요. 그냥 들고 나가서 야, 우리 채널 16으로 맞추자 16으로 맞추면 한국 무전기와 다 통신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어폰이고요 이 이어폰 이 아, 이상하게 귓구멍도 아프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 불편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어폰 없어도 무전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분들과 통신을 해야 된다. 그럼 이어폰 귀에 꽂고 이거 허리에 차고 이어폰에 요 버튼 눌러는 거 있거든요. 이 버튼 눌러서 오바, 오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어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어폰을 여러 대 사봤어요. 이런 것도 사보고 이런 것도 사보고 이런 것도 사보고. 그래서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요 제품이고요. 얘는, 오, 쓸만하더라고요. 귓구멍도 안 아프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본 품목이 아니라요. 추가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거 다른 데서 구해서 넣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포장 안에 이, 이어폰, 이 이어폰은 그냥 들어있을 거예요. 이건 버리셔도 되고요. 이어폰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상품에서 이어폰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리뷰를 진행하다가 건진 아이템 미니 무정기 요거 은근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문의를 해주세요. 언제 출시하냐고.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매니아한 아이템 같은데요.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